안녕하세요 조니 살롱 우성원장 입니다. 오늘은 붙임머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해 봤습니다. 붙임머리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키 닦기 방법과 슬림 트위스트 딱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 닦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모발을 잡고 스킬의 덮개를 닫고 붙임머리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 고객 모발이 5mm 정도 나오면 그대로 다시 스킬을 밀어 넣은 다음 고객님 모발을 스킬의 고리에 한 바퀴 감아 스킬을 당겨서 고객 모발을 빼줍니다. 다음 붙임 머리 팁을 잡고 양쪽을 살짝 당겨 이렇게 붙임 머리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조금 더 보시고 나서 고무줄로 묶어주는 법을 보겠습니다. 고무줄 묶는 법은 고객 모발과 붙임 머리를 같이 잡고 고무줄을 엄지로 고정, 다섯 바퀴를 감아줍니다. 첫바퀴 감아주는 왼손으로 고무줄을 잡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중지와 약지 사이에 고무줄을 잡고 오른손을 돌려서 고무줄을 두번 묶어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감아주고 2번 묶어주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 붙임머리 작업은 한 단에 먼저 스킬로 붙임머리를 한단 붙이고 나서 묶어주는 작업을 한 번에 한 단씩 하면서 진행합니다. 붙임머리 작업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매듭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